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아씨아거프나왔으면 좋겠다 흰수염 다 애매하다 하니까 아니 이놈의 원바로는왜 레전드에 대한 예우가 없는 거야 너네가 전성기 흰수염을 아냐 진짜 원바울 아 진짜 반다이 남 쿠시 원작을 봐라 다 10분 뒤에 원제사기못 보겠대 아일 자 출발합니다 준비된 총알은 여덟발 5팔에 40이죠 하비님 저 유튜브 이름 하비채널 넣어도 돼요? 유튜브 이름에 하비채널 넣으면 안되죠? 그건 표절대에요 그렇다면 지금 첫번째 총알을 쏩니다 원 민우튜브 반갑구요 어, 야 하지말라니까 정상화 요시아 이거죠원투 쓰리 오 <웃음>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와 이거 느낌이 좋아요 야뭐 나올 것 같아요 자 하나 둘셋 자자자 자. 어 여기서 뭔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에드리 아, 진짜, 니네가 흰수염을 아냐, 진짜. 반다이 남고 너네가 흰수염을 아냐. 오, 오오오! 시로, 이게! 시로, <웃음> 이게! 바로 나오죠! 시로, 이게! <웃음> 아, 미쳤다, 진짜. 일품에서 나왔어. 야. 나한테 일품으로 이걸 준다고? 와... 합의 채널 정상해 근데 지금 기분 좋아서 할수 있게 해줄 것같 와... 정상화 해, 합의 채널 정상으로 근 기분 좋아서 지금 다할수 있어 야씨로희게바고 갑니다! 야 씨로히게 준다고 나한테? 야 이렇게 일찍 풀어버린다고? 하나만 더 와 시로 이게 랄랄랄라 <웃음> 와시로이게 바로 줘 버리네요 룰루 어 신나네 시로이게 바로 줘 버리네 아주 신나죠 와시로이게 바로 줘 버려 와안 나오는 애들도 있다는데 왜 이러지 왜왜 왜 잘해주지? 내가 여기서 안나오면 접을각이라는거반다이 남포도 알고있나? 형나 700개 쓰고 루피 바운드맨 떴는데 땡망이지? 그럼 땡망이지 금손 요즘 좀 손에 기운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 2회차 들어갑니다 레츠고 2회차 레츠고! 요시야 이겨서 원투 오미쳤죠와 와.. 한금기발 와, 이번에 가푸 나오나요? 몽키디 가어 몽키디 가푸 나오나요? 가푸 몽키디 가푸 나오나요? 몽키디 가푸! 몽키디 가푸 나오나요? 싫로 이거 나오네! 미쳤다 이거 인수염 개동이야 뭐야 노조의 호덕스, 에드워드, 뉴 게이트 지로이게 <웃음> 미쳤다 <웃음> 야 오늘 왜이러냐 진짜 초패켓 안주는데 패켓은 잘주는거 같아 이거 왜이래 와이는흰수염만나올 가게다 진짜 아 씨. 이렇게 되면 거푸 좀 줘라 씨. 자 지로이게 받고 거푸 받으러 갑니다 거푸 봉키디 거푸, 영웅 거푸 싫로 이게 싫로 이게 몽키 니가 아프 영웅가 아프 싫로 이게 아이 몽키 니가 아프 안 나오나요 아아 하민 형 때문에 전원 바로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누가 했다 자 이제 지금 바로 가면 뭔가 재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흰수염으로 1대 100을 돌린 다음에 가겠습니다 네. 자 슈거 누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흰수염으로 아까 제가 영상 올렸거든요 거프 거프 영상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번에는 흰수염이 좀 어느 정도 능력이 나오는지 에드워드 뉴 게이토 여러분들과 함께 성능검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30까지 올리고요 자, 스킬 아 애매하다고 하니 이번에는 스킬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 에드워드 뉴 게이트 씨를 1대 100 돌리고요 1대 100 돌린 다음에 다시 뽑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슈거 친누나요 잊으셨나요? 아니었어요 자 가봅니다. 자 시로 시로 캐오 시로 시로 이게 Let's go. 안돼 오성 찍고 가면 안돼요. 이로 이게 예. 아여아 진짜 느리다 근데 아 느려 느려. 아 느립니다. 그랄랄랄라 한번 세번다 써볼게요. 진동띠 아 느려 근데. 투 진동띠 원투 진동띠. 이제 여기 원투 진동띠. 이런느낌인거구만 원투 어, 딜은 거, 거프보다 괜찮은거같은데 근데 야, 딜은 거프보다 괜찮아 투 윈동띠 방구주제이 오호 그랄랄라 뭐야 와우, 야. 야. 야 딜은, 허, 오, 흔들음이 걸리네? 어, 아, 이거 먹는구나. 힌트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힌트점 괜찮은데? 힌트점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래 알라, 알라, 알라. 그랄랄랄랄랄 라랄랄랄딜야 그라라라. 야 딜은 훨씬 좋아 스킬이나 이런 전반적인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거푸라보다는 거 1대 100에서는 훨씬 좋은 거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이게... 이게 리그에선 차이가 날 거예요. 이 문제는 이거 로더 때문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차진 티... 오, 오, 괜찮은데 나는... 아까 내가... 어... 자, 브랜드 데이 씨... 어... 기분 탓인가? 이러... 이게... 야와프오어 이상하네 아나 이거 싫이게 너무 좋은.. 난 너무 좋은데 <웃음> 어 이거 이게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랄랄랄랄라 차징할수록 사정거리가 길어져요 기분 탓이에요 오호 그래